공사. 이유, 이유. 뭐 때문이야? 니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거 아니에요? 자, 주어 나오고, 뭐, 뭐 나오죠? 어, 이유 탓 동사가 나옵니다. 선생님 순서로. 뭐, 뭔가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어? 요거의 목적으로 원 어, 나오죠. 그다음 투가 나와요. 투. 그리고 목적로 투. 이렇게 나와요. 여기 A라고 한다면, A를 B위 탓으로 돌리다. 이러면 돼요. 됐죠? 어,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투를. A를 B의 가슴을 돌리다. 돌리다. 됐니? 됐지? 한번 더. 이유. 이유니또 뭐야? A는 B 때문이다. B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번 뭐하고 게요이제 이런 동작 어떤 게 있니? 자, 봐봐요. 여기. 어, 일단. 어뷰트 나는 이게 잘안 읽어져서 어떻게 어딨냐면 어쭈브리 자꾸 네 탓으로 돌리네? 이렇게 해봤어 핫동어튜리어트리를어쭈리어쭈브리 자꾸 어튜브리 어튜브리 네어튜리어트브리어트리어트브리 어튜브리 어 e 브리 어튜브리 어튜 i 리 e 튜브리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튜이리어이브다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튜브리 어어 이런 뜻도 없습니다 A는 B 덕분이다 덕분이다 덕분동사로 탈덕분 A는 B의 덕분이다 2번 a 를 B의 기인하다 여러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기인하다 원인이라는 얘기요 원인 여기 원인 원인 됐죠? A도 어? I owe you 하면 난 너한테 빚졌어. 이런 뜻이 K를, b 빚지다, 이러져요 됐죠? 빚지다, 아 해볼까요? 나는, I, oh, m 아, 뭐랄까요. Uh, I am to my mother. my mother 그러니까 자 그게 O 나왔죠? 어 여기 A 나왔죠? T 나왔죠? B 나왔죠? a 를 B가 따서 돌리다 해도 되고 A는 B 덕분이라 해도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하면 돼? 영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결국 어, 뭐야 오늘날의 나 나의 성공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게 나의 성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다시 쓰면 my s u c c e s s 이이에요 네. 오늘날의 나, 현재의 나 이런 식 과거의 나면 What I w a s 라고 하면 과거의 나야. 미래의 나는 뭐야? What I will be 이렇게 쓰면 돼. 어, 성공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은 엄마 덕분이라 이런 식 이게 영장이야. 엄마 덕분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My success라고 써도 되고, o t I am이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뜻이 있어요. What I am 이렇게 나오면, 누구누구의 인격이라는 뜻다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누구누구예요. 현재의 나, 또는 나의 인격. 이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현재의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나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되나 어, 축이 부여죠. 자, 저런 것들도요, 결국, 예를 들면, 아, 타자는, 하자는 저걸 해볼까요? 어트리, 뷰티드 어페일리라고 어, 했고 어 그래, 실패죠? 어 실패를 주구 탓으로 다내타으로놓다 알겠죠 내타소로 어. 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수동태가되면 어떻게 되니 페이저 앞으로 면서 실패는 결국 월즈 r s 리뷰티 a t t r i 여기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영작도 가능해야 되고 어 t t r 티드 u t o me 이렇게 되이 by other 수동태 be attribute 2가 나온다. be of 2가 나온다. be ascribed 2가 나온다. 순태 바꾸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 이런 전치자부를 동반했다. 2라는 전치자부를 동반할 때올수 있는 동사들이 있대요. 팟을 나타 때, 이유를 나타낼 때, 이런 동사가을어준다